민호부터 한번 네. 신여운 선생님 준비해놨거든. 아, 자 생일을 한번 얘기해봐요 생일. 저는 음력 7월 28일이에요. 자 먼저 양녀부터 얘기하시 바랍니다. 양념은 생일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음력 <웃음> 7월 28일. 그래? 음력, 음력. 태 9월 11일 아니에요? 9월 11일. 아, 음력으로. 음력 7월 28일로 하면 매해 바뀌니까. 그렇지. 팬분들이 이제 그해에 태어난 날을 따져봤더니 9월, 9월 11일이다. 네. 네. 먼저 9월 11일. 네. 자, 9월. 9월은 뭐냐? 지겨울 만큼이 떴어요. 지겨울 만큼? 지겨울 만큼. 지겨울 어, 만큼? 어 돈을 번다? 그러면 대박이지. 지겨울 만큼 뭐 복이 들어온다. 그렇죠. 정확히 11일. 지겨울 만큼 늙음. <웃음> <웃음> 진짜라. 진짜 레알로? <웃음> 진짜예요? 자, 지겨울 만큼 늙음. <웃음> 7월, 아 정확히 그래도 7월 28일이라고 그렇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을 네. 특별히 네. 양력금력다봐 주는데 7월! 아 진짜로? 며칠? 7월 28일입니다 28일 7월은 28일. 뜬금없이가 떴어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늘 대박 난다. 뜬금없이, 뜬금없이 대박난다 어. 대박난다 <웃음> <웃음> 뜬금없이 당이 떨어진다. 음. 자, 뜬금없이 고용당이야. 당이 땡기게 사탕 좀 주세요. 자 우리 민호 사탕 좀 주세요. 올해 네. 올해는 어, 지겨울 만큼 늙고 음. 뜬금없이 당이 떨어지니. 이제 은퇴를, 체력 관리, 은퇴를 아, 해야 되는데 아, 체력, 아, 체력 관리 형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공로상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피해갈건도 피해가자 그만해 <웃음> 자그렇다 <웃음>